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0회 월요일 방송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999회 복귀자료로 올려드렸고요 어제죠 어제 일요일날 밤에는 대부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 월요일, 월요일 분석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첫 번째는, 어, 1, 2 세로라인이에요. 1 세로라인, 2 세로라인이요. 어, 여기가 이번 주 필출이라는 근거는, 어,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 1하고 9가 출했는데요. 1하고 9를 빼놓고 보면, 어, 로또 1에서부터 999회까지 2연멸이 딱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2연멸 중이에요. 1과 어, 9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여기가 필출로 보이죠? 어, 타이 기록입니다. 2연멸이 5번 있었는데 현재 2연멸 중이죠. 그 필출로 보이고요. 어, 이게 필출이라면 결국은 12세로 라인 필출인데요. 아, 어, 여기서 1세로 라인에서 8, 15, 22, 29, 36, 4 3은 어, 지금 아마 3연멸인가 그렇죠? 여기서 어, 12세로 라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0번대예요. 30번대 지난주에 30번대에서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 34를 제외하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1에서부터 9 9 9회까지 3연멸이 딱6번 있었는데. 이 34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3연멸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필출로 보입니다. 타이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30번 때 이번 주 필출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루도 용기 분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욱한 분석입니다. 3구간이에요. 22, 23, 24, 29, 30, 31, 36, 37, 38 여기가 필출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3구간에서 24를 제외하고 보면 현재 4연멸 중이에요. 그런데 1회서부터 999회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3구간을 필출로 보이는 보는데요. 어, 여기에서 하나 더 어, 확인해 볼 거는 불주변수입니다. 이불주변수 보시면 어, 이렇습니다.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 이번 주도 필출로 보이는데 이 불주변수하고 이 상구간하고 중복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주변수와 같이 비교해서 우선 3구간을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이 불주변수에서 5, 32, 39, 43, 44, 45, 여기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주변수의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아주 가끔요. 이 불주변수는 뭐 모두들 다 아시는 거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네 번째는 어, 7 좌측 대각선 중에서 7과 13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거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전멸했죠. 그래서 이번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여기는 나올 때까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어, 여기가 현재 8연멸 중인데 어, 1에서부터 999회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주도 여기는 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물론 또구연멸로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 지금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8연멸이니까 어 상당히 지금 장기연멸 중입니다. 이 다섯 수가. 그래서 어 여기 일단 어 고정수가 여기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 5세로 라인이에요. 이것도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전멸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7연멸 중이에요. 1에서부터 999회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때문에 여기 필출로 보는데요. 여기서도 고정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이 패턴이에요. 여기입니다. 어, 어, 13, 20, 27, 41. 여기입니다. 어, 여기에서 어, 13, 20, 27. 초록색이죠. 초록색만 놓고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어, 퐁당당당, 퐁당당, 퐁당당, 퐁당당, 퐁당당, 퐁. 현재 이런 상태예요. 어,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출을 해야 되는 거죠. 흐름을 이어가려면. 그래서 여기 13, 20, 27 중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물론 여기에서 전면으로 해서 이제 흐름, 어, 상황을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구정수 어,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핑크색 41번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면 이렇습니다. 13, 20, 27, 41, 이렇게 네수로 보면은요, 현재 이런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당, 퐁, 당, 당, 퐁, 당, 당, 퐁, 당, 당, 퐁,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세수, 13, 20, 27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40일까지 묶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안 보이면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가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6구 주변수, 20, 21, 27, 28, 34, 35. 이 어, 6수 중에서 출할 가능성이 이번 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하고도 이제 가 충북이 되고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월요일 방송은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어, 여기도 매주 아, 매번 방송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니까 더 이상 설명은 여기는 안 드리고 이렇게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